이게 안 넘어가면은 아무리 푸쉬업을 해도 가슴 운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푸쉬업 개수 많이 치지 마세요. 푸쉬업 개수 많이 치셔도 여러분들 몸잘안 큽니다. 푸쉬업을 애초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푸쉬업 몇 개씩 했더니 생기는 뭐 변화,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고 푸쉬업 그냥 개수만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푸쉬업을 통해서 키우고 싶은 근육이 뭐예요? 가슴 근육이잖아요. 가슴 근육. 많은 분들이 횟수만 채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가슴 근육이 그냥 아예 안 들어간 채로 오히려 푸쉬업으로 인해서 체형이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쉬업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푸쉬업을 해야 되는지 꿀팁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쇼츠 영상을 보시면 은푸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푸쉬업은 버라이어티하게 내 몸을 빨리 달라보이게 하는 그런 하나의 큰 좋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만으로 가슴이 바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 제 회원님 있잖아요 딱 가슴 운동하고 나서 이 가슴이 부어오르는 결과를 딱 이렇게 이게 하루거든요 하루만 해도 가슴이 그냥 펌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운동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가슴이 버라이어티하게 뭔가 딱 부어오르는 느낌을 느끼는지 한번 꼭 한번 보세요 푸셔 가려고 엎드려 버츠를 했어요 그때 했을 때 보시면 은 엎드렸을 때그 자세가 그때부터 대흉근에 가슴이 딱 걸려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스타팅 포인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슴이 벌어지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냥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팔만 구부려요말 그대로 이건 팔굽혀펴기 팔만 굽혔다 펴는 거예요 근데 팔만 굽히는 게 아니라 팔이 굽으면서 보세요 굽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푸시업을 했을 때 여기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넘어가면은 아무리 푸시업을 해도 가슴 운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가슴 운동이 되더라도 아주 조금만 되는 거예요 딱 스타팅 포인트 가슴에 딱 걸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벌어지셔야 돼요 영상 속에 여기 보시면은 이 느낌처럼 가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스트레칭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몸의 이 척추 라인인 흉추입니다. 흉추, 흉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푸시업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허리 요추가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머리부터 꼬리뼈까지가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되면서 가슴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제대로 푸시업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제대로 된그푸쉬업의 느낌을 느끼고 그때서야 뭔가 그 빵에 베이킹 소다 넣고 구운 것처럼 이게 가슴이 빵 하고 부푸는 거예요 가슴이 펌핑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뭔가 어깨만 아프고 팔만 아프고 그거는 그푸쉬업을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수를 채우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는 이제 내려갈 때를 표현한 거고요 올라올 때는 자 가슴을 이렇게 벌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 가지고 어깨와 팔로 그냥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이 가슴골이 이렇게 딱 벌어졌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벌어졌으면 은 어깨를 잡은 채로 이렇게 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슬로우로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게 뒤에서 이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잡아주면서 쭉 이렇게 어깨가 나오지 않게 쭉 이렇게 짜듯이 그렇게 해야 가슴이 밀었을 때쭉 쭉 짜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느낌이 처음엔 어려워요 아니 근데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몸이 잘안 크는 거예요 가슴이 안 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가슴은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개수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안 크시는 게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라 이 가슴을 제대로 쓸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은 푸시업 한 세트에 10개만 하시고 그거를 5세트만 하셔도 가슴이 정말 진짜 빵빵하게 부어올라요. 이렇게 부어오르게 푸시업을 하시면 은 여러분들의 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